이게 제가 평소에 쓰던 장갑인데요. 저는 정말 이 장갑만 되게 오래 썼거든요. 이게 이것도 되게 천연 양피고 되게 쫀쫀하고 상당히 좋아요. 제가 또 선과 발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주니어 17호로 되거든요 보시면 17호죠. 17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런 장갑들은 사이즈가 잘안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이 장갑만 이렇게 쓰곤 했는데 이번에 제가 기어막기 장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일단 디자인부터. 간지가 잘잘 흐르면서 언박싱을 해볼게요 파랑이 호피만이 너무 예쁘죠? 간지 잘잘 <웃음> 일단 그리고 컬러가 되게 시크한 블랙이야 여기가 디테일한 부분도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되게 블랙하면 뭔가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지브라모같이 섬세하게 그걸 그냥 예쁘게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립을 잡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쫀쫀하게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일단 기능성인게 마이크로 스웨이드에 특수 우레탄 코팅이 되어서 통기성과 내구성이 엄청 강한 가볍고 되게 얇은 원단이에요 처음에 딱 장갑을 열면 이렇게 약간 재질이 어? 이게 무슨 재질이야? 하고 처음에는 어? 뭐지? 이러실 수 있거든요? 근데 이 재질이 아주 우레탄 코팅이 되어서 되게 이제 얇으면서도 쫀쫀한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호랑이 늬도 이제 3D 입체 실리콘처리로 고정이 돼서 딱 잡아줘요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이런 디테일 보세요. 딱 여기 갈라지는 이거 다 너무 괜찮은 거 같잖아요